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하쌤입니다 요즘에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바뀐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원래 1등 하던 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저 멀리 상품도 일주일에 한 개도 잘안 팔리는 분이 1페이지 3등에 와 있는 경우들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던 이유는 바로 네이버 쇼핑의 검색 알고리즘이 변화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분들을 좀더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꼭 끝까지 영상 봐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보셨을 자료이실 것 같은데요 거대한 쇼핑 DB 기반의 네이버 쇼핑의 카테고리 예측 모델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글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옛날에 썼어요 작년쯤 썼거든요 사실 왜 작년에 썼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이슈이냐 라는 거는 적용이 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쇼핑랭킹의 개선이라고 하는 글이 2022년 6월 22일에 23일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순위가 급변했다 라는 것을 보시는 것은 작년에도 보셨겠지만 바로 지금 바로 피부로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한번 작년에 올라왔던 자료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작년에 올라왔었던 자료에 보시게 되면 은 이렇게 많은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검색어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 카테고리를 분류해내는 것을 굉장히 네이버가 어려워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개선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쿨링 소재의 원피스라고 한 경우에 어떠한 이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서 이제 검색 로봇이 예측을 하는 거죠. 쿨링을 찾는 건지 소재를 찾는 건지 원피스를 찾는 건지 여기에 가중치를 부과해가지고 이 해당하는 상품을 이 키워드를 제일 많이 고객들이 눌렀던 키워드를 예측을 해서 고객들에게 노출을 해봤더니 아 원피스 카테고리를 제일 많이 고객들이 찾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 머신러닝을 하면서 이 컴퓨터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해당하는 분류 카테고리 점수에 대해서 좀더 가중치 점수를 배점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카테고리를 개편을 하고 있고 카탈로그를 변경을 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공개가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전 보다 지금이 훨씬 검색 정확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텐데, 근데 우리가 판매자로서는 사실 상품명을 대자까지 쓸수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인데. 마흔 아홉자 이내로 쓰는 게 가산 점수의 배점을 받을 수 있어서 49자까지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 공지가 나온 이후부터는 30자까지 웬만하면 쓰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검색어가 상품명이 길면 길수록 이 검색 로봇은 이 상품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명을 더 짧게 써서 상품을 등록하는 것이 더 우선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됐던 건데요 그렇게 상품명이 짧아지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해서 키워드를 다 때려 넣어서 판매하시던 그 판매자 분들이 다들 이제 보이지 않게 되고 그 해당하는 상품명이 좀긴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아예 그냥 걸러내 버린 거예요 이 상품에는 품질이 떨어진다 관련되어 있지 않은 키워드도 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고객들이 헷갈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검색 결과 페이지에는 조금 더 바로 검색했던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상품만 탁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상품을 어느 정도 내가 딱 찾았던 상품을 딱볼수 있어서 좋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명을 짧게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은 키워드를 넣지 못해서 하나라도 더팔수 있는 틈새 키워드를 넣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하는 부분도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개선이 돼서 가중치를 조금 더 분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 것이 바로 6월 23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쇼핑 검색 랭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 점수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상품을 등록할 때 입력해주는 입력값들 적합도 점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인기도 점수 상품을 새로 올렸고 올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많이 팔렸고 상품이 많이 클릭이 된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도 상품명 자체에 다른 단어들 상품과 관련 없는 단어들이 들어가져 있지 않은지 고객을 잘 관리하는지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부분 요세 가지 점수가 곱해져서 쇼핑 랭킹의 순위를 올리게 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좀 많이 바뀌게 돼서 이 해당하는 부분들 중에서도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 가중치 점수를 좀 나눠서 이제 최종 랭킹 점수를 체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쇼핑 검색의 랭킹을 개선을 하는 검색 의도와 상품 특징을 더잘 반영한 트리 기반의 모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Query A 커리 B 커리 C의 최종 랭킹 점수라고 해 가지고 가중치 점수를 배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이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점수를 얘기를 해요 이세 가지 점수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 카테고리는 상품을 새로 올린 경우에 좀더이 가중치를 더 많이 주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식품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상품이 계속해서 그 해당하는 시즌에 따라서 유행하는 상품이 계속해서 달라지죠 그래서 새로 등록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상품일수록 더 순위를 위쪽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인기도 점수에 가중치 배점을 더 줘서 올린 절 얼마 안 됐는데 리뷰도 많고 후기도 많고 그리고 고객들이 또 평점도 좋다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 인기도 점수에 가중치를 더 주면서 오늘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1페이지에 등장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의 카테고리가 식품 쪽 카테고리는 인기도 점수에 가중치를 좀더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제품이 가전제품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브랜드의 선호도가 많이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선호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바로 신뢰도 점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리고 상품을 등록할 때 브랜드명 모델명을 다 같이 입력했는이 해당하는 적합도 점수가 좀더 가중치가 높게 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어느 정도는 브랜드 상품을 등록을 해주고 여러 개의 스토어에 등록해서 브랜드 카탈로그로 묶어가지고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한다면 조금 더 고객들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면서 가중치점수를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 누적 데이터가 많이 쌓여져 있다 요런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생활 건강 쪽요런 카테고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마다 가중치의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요즘에 광고 연락 많이 오잖아요 유효 타수를 늘려주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이 유효 타수가 아무리 많아진다 이것은 바로 인기도 점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기도 점수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하는 카테고리가 아닌 곳에서 내가 상품 판매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해당하는 상품에는 아무 아무리 광고로 유효타 한마디로 어뷰징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하는 상품이 상위로 올라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판서를 하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분석했는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품 순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더 신경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릴게요 제가 먼저 분석해 봤었던 카테고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신규 상품 그리고 리뷰가 많이 올라오고 평점이 좋았을 때 한마디로 인기도 점수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네 가중치가 높아지는 카테고리는 바로 패션, 식품, 의류 쪽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카테고리에서 상품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이시라면 신규 상품 위주로 좀 많이 올려주시고 신규 상품 위주로 해서 좀더 많이 판매가 될수 있도록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독려를 하면서 인기도 부분에 가중치를 좀더 쌓아주시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이면서 지역 기반 데이터를 좀더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거나 아니면 은 해당하는 상품이 조금 오래 등록을 해놓고 판매를 오랫동안 했는지 이 해당하는 부분의 카테고리는 생활 건강 쪽 카테고리와 그리고 수제품 카테고리 이쪽에서 조금 더 영향을 좀더 많이 끼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스토어 관리도 잘하고 있는 신뢰도에 대한 스토어 신뢰도에 대한 점수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이때까지 누적되는 리뷰의 숫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해당하는 스토어에 대한 관리도적인 측면에 대한 가중치가 좀더부가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부분은 적합도 점수와 신뢰도 점수가 더해져 있는 가중치가 좀더부가가 되는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곳은 브랜드의 신뢰도와 그리고 상품 등록 자체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해당하는 생활 건강과 조금 비슷한 카테고리처럼 가중치가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세계의 정수를 나타내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세계가 첫 번째가 적합도라는 점수고 두 번째가 바로 인기도라고 하는 점수고 세 번째가 바로 신뢰도라고 하는 점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신뢰도 점수가 조금 더 많은 가중치를 가져가는 곳이 여기는 생활 건강 수제품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인기도 점수를 좀 많이 가져가는 곳이 패션 식품 의류라고 한다면 적합도 점수를 좀더 많이 가는 곳, 가져가는 가중치가 높은 곳이 바로 전자제품, 가구, 인테리어 쪽 어느 정도 브랜드가 유명한 카테고리일수록 이 해당하는 부분을 좀더 많이 가져가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의 카테고리가 말씀드렸던 요런 부분들의 카테고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은 전자제품이나 가구 인테리어 쪽을 판매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브랜드 카탈로그로 상품을 좀더 묶어 주셔서 해당하는 브랜드의 신뢰도 점수를 좀더 높여주는 적합도 점수의 가산점을 맞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 생활 건강이나 수제품 요런 상품들을 판매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 마케팅을 좀더 이어서 해 주신다던가 그리고 지역기반으로 데이터가 좀더 쌓이는 위주를 좀더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역, 어느 지역에서 좀더잘 팔리는지를 확인하셔서 마케팅도 이어서 해주시는 것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판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평점 관리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기도 점수를 나타낼 수 있는 패션과 의류, 식품, 신선도의 제품인 경우에는 상품 등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서 스토어가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스토어라는 것을 네이버 검색 로봇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공개되어 있는 네이버 쇼핑 검색의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조사했는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알고리즘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데이터를 들여다 봐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해서 다른 카테고리들도 어디에 가중치를 더 주면서 상품을 올려야지 내가 상호 요출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알려 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